노르웨이에살 것만 같은 이 남자는 의외로 제주도에 사는 외계시다. 아내 껌딱지인 외계시는 내일 오전 아내와 떨어져 서울로 혼자 스케줄을 소화하러 간다. 내일 몇시백몇지 10시 50분? 10시 50분? 응. 외계시는 벌써부터 불안하다. 오늘은 촬영 전에 커트와 트리머를 하러 바보 셔벼. 의계 씨는 어디를 가든 여기가 제주도 최고의 바보샵이라고 말하고 다니곤 한다. 아내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혼자 남은 의계 씨의 동공이 매우 불안하다. 낯을 많이 가리는 의계 씨. 그래도 이 바보님께는 마음을 활짝 열었다. 여성 스태프분이 머리를 감겨주시면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의계 씨는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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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는 하루 싹 쓰는 거네. 왜? 내일 자정까지. 아, 신속 검사는. 그래?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자정까지. 그 내일 자정까지잖아. 건강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의계시의 콧구멍 공장은 매일 빠르게 커터를 생산해낸다.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오늘 커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소중한 수염을 지켜줄 스티커도 부착하고 박스를 꽂아 2분을 기다리기로 한다. 예전에 설명서를 읽지 않았던 의계씨는 40분을 기다렸다가 모든 쿼터를 잃었었다. 2분만... 여보 하나 뛰어볼래? 아니야, 안 할래. 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내를 웃겨본다. <웃음> 아... 러시아 마피아 같은 얼굴이지만 하는 짓은 영 비었다. 어... 어... 한쪽을 다고 나는 무서워진 의길씨. 갑자기 눈물이 핀둔다. 그래도 아내가 걱정해주니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다. 이쪽에도잘 붙었거든? 한번 뽑으니 무서워서 숨이 가빠운다 오늘 아내 빼기는 하는 걸까? 어! 뽑았다. 칭찬해달라는 듯의계신는 커터를 아내에게 내밀어 본다. 깨끗해졌다. 의계씨는 잘생긴 얼굴을 막 쓰는 타입이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귀여운 핑크색 자동차에 그렇지 못한 의계씨가 탑승한다. 아내와 같이 있고 싶었던 의계씨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탄다. 데려다 달라는 뜻이다. 공항에 도착한 의계씨는 혼자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하다. 아내는 위계 씨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마냥 염불안하다.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보는 위계 씨. 위계 씨는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공항에서 대기 중인 위계 씨. 개체인 위계 씨는 스마트폰을 쓰기 전까지 아내가 적어준 약도를 보고 다녔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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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출발하기 전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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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위계시는 혼자 갈 때는 항상 평소보다 두시간 일찍 출발한다. 아니, 5호선 어디야? 어, 저쪽인가? 아. 아, 저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하남 건건 하남 건담 막건 하남 건담선? 위계시는 가끔 한글도 어렵다. 보이는 서울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서울사람한테 어깨빵당했다 서울사람 장난없네 어깨빵하고 소심한 의계시는 서울사람이 다 지나간 후에 조용히 투덜거려본다 서울이라 그런가 외국사람이 많네 혹시라도 외국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면 어쩌지 의계시는또 불안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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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진 위길씨는 빵을 사고 싶지만 어쩐지 혼자서는 부끄럽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한 동생을 만날 생각에 마음은 든든하다. 파워. 성공, 디퍼런트. 디퍼런스를 디퍼런트로 읽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법 잘 읽는다. 홍대에 도착한 위길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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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상반신만 나오는 촬영이라서 과감하게 슬리퍼로 갈아신었다 떨어진 지 벌써 10시간째 의계신은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아내가 그리운 의계신은 점점 기죽은 대형견 마냥 시무룩해진다 이따가 꼭 영상통화를 해야지 다짐해본다 이 사람은 김케빈, 의계씨의 채널 매니저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입니다. 하지마, 그렇게 큰소리 내지 마. 우리 같은 찐따들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안 그렇죠.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커다란 두 사람은 눈에 많이 띈다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서 구석에서 벽보고, 벽보고, 벽보고. 늦은 시간이라 오늘은 동생 케빈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순진한 의계씨는 가방을 꼭 껴안고 다시 지하철을 기다린다. 얼른 가서 씻고 아내와 영상 통화를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의계씨 아내 없이 잘잘수 있겠어요? 태빈의 어, 어, 어, 어. 집에 누구세요? 도착한 의계씨 누구세요? 귀여운 강아지가 의계씨를 맞아준다. 누구세요? 어, 강아지는 어, 커다란 어, 의계씨가 아. 조금 무서운 어, 어, 모양이다. 어, 어, 어, 누구세요? 아이고 착해. 아이고 눈이 동글동글해. <웃음> <웃음> <웃음> 매니저 케빈 씨는 레고를 좋아하는 것 같다. 뭘좀 세빌까? 의계 씨는 아내가 없으니 나쁜 생각도 해본다. 뭘좀 세빌까요, 여러분? 재밌었어. 사람들도 만나고. 드디어 아내와 통화하는 시간. 아, 발은 어때? 아까 바로 너무 아파. 아, 새끼발가락. 물집 생겼지? 다 이미 다 벗겨졌네. 아내의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음사를 부려본다. 어떻게 잔남? 내가 없으면 잠들 수가 없구나. 잠잘수 있겠어요, 꼬마 아가씨? 외계시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 족발 아직도 안 왔니? 아, 곧 오겠지. 거기 전화번호 나한테 좀 줘볼래? 여보, 거기 족발집이죠? 거기 지금 돼지를 키워서 <웃음> 키워서 만들어오나요? <웃음> 제주도도 이거보단 빨라요. <웃음> <웃음> 내일 돼지갈비찜을 해주고 모래는 등갈비찜을 할까 맛있는 걸 잔뜩 해놓는다는 아내의 말에 의계씨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여보 장난감을 갖고 놀던 의계씨는 깜짝 놀랐다 아 여보 천둥친다 아 진짜 어떡하냐 에이스가 지켜줄거야 에이스씨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켜준다는 건지 모르겠다 흠왜 아, 이렇게 큰일 났네 천둥 공개 치면 이어폰 꼭 에어팟 꽂아 요봐 에어팟 <웃음> 아 누나 무서워 하신다 응 음, 이거 이거 나랑 같이 있을 때도 이거 치면 잘못 자거든 음. 청각이 예민한 아내는 천둥을 무서워한다 걱정이 가득해진 위길씨 아왜또 하필 또 천둥을 치고 그래 마음 같아 서는 바다를 헤엄쳐서 돌아가고 싶다 아 이거 하루 떨어져 있는 건데 하필 오늘 저기 그 천둥이 치냐 어 근데 갑자기 갑자기 왜 그러지 아까까지 비안 왔거든 아내가 걱정되는 이계신은 애써 웃어본다. 드디어 도착한 음식. 와, 오늘은 고생한 이계신을 위해 태빈 씨가 네, 맛있는 걸 있었어요. 사줬다. 아유, 잘했다, 잘했어. 형 제가 와, 살 지어서 보내겠습니다. 너 아주 대운이었었나 네. 잘했다. 네. 너무 뭐 맛있게 먹어. 그리고 든든히 먹고 많이 먹어. 음. 그래 알았어. 이따 또 중간 중 전화할게. 잘 먹고. 그래, 음. 할게. 네 조나. 아. 맛있게, 맛있게, 먹어야 맛있게 먹어야 식사를 하고 나니 피곤해진 외계 씨. 케빈 씨 몰래 아니야. 베개에 여기, 수건을 깔다가 들켰었다 기름이. 그서 남의 집에서 실수할까봐. 외계 <웃음> 씨는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웃음> 아니, 아니, 타입이다. 그냥 추침으로 맞춰놓는 게야어 추침 추침. 전기장판에 뜨거워. 온도를 적당히 두어야 한다는 케빈 씨. 그... 뜨거 워 죽어요. 저희 외할머니 만나고 올 거예요. 아, 외할머니야 나도 뵙고 싶지 하늘나라에 계시는 아, 외할머니, 외할머니 아니. 이야기에 의계신은 어, 아찔해진다. 아 저희 할머니를 형기외할나니 아니 나왜 어, 뵙고 싶지 <웃음> 건수 내 동생 쪽인데 나도 <웃음> 뵙고 눈, 싶지 눈, 눈, 나중에 눈, 근데, 눈. 나중에 뵙자. <웃음> 난감한 의계신은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다. 아내와 꿈에서 만나기로 한 의계신은 얼른 잠들기로 했다. 좋아. 아침부터 뭐 아, 탕수육 먹자는 미친 새끼. 의계씨는 괜히 투덜거려본다. 못 먹겠다던 음식을 남김없이 해치운 의계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음. 준비를 한다. 아침부터 짬뽕에 탕수육을 줬었네. 아까 너도 안 먹으시겠다고 탕수육. 아 근데 맛있네요. 그쵸? 여기 자, 이름이 뭐냐? 탕수육이야. 아 가게 이름 탕수육이야. 사장잘 <웃음> 먹었습니다. 여기 잘하시네요. 김포공항에 오. 도착한 의계씨. 아내가 오... 비행기 예매를 해줬다 신기. 신기한 고래도 만나고 케빈씨와 함께 즐겁게 비행기를 기다린다 얼른 돌아가서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행복하다 상막한 회색 도시를 떠나 제주도로 돌아가는 의길씨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는 착륙이 쉽지 않다 아내가 공항에서 슬리퍼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발이 아플까봐 공항까지 들어와 준 아내를 보니 감동이 밀려온다 아내를 만난 의계씨는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아... 집에 다 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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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에 걸친 의계시의 서울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의계시, 아내와 항상 행복하게 바래요 아내 껌딱지 의계시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곳은 제주도의 한우일장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의기씨다 언제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의길씨. 공원에 있는 지압 발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풍경의 오일장. 의기씨는 사람 냄새 나는 오일장을 무척 좋아한다. 자기가 골라. 고 오늘은 감자전에 좋아하는 의계씨를 위해 감자를 아, 그래. 먼저 구입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아, 안들였잖아 봐봐 돈안들었어 아, <웃음> 그냥 가면 어떡해 의계씨는 아직도 돈을 사용하는 것에 서툴다 아니 물기는 홉시 전에 먹을 거예요 돈 양품 있어요? 넉살 좋은 의계 씨. 수댕, 수댕 이런 여기도 있고. 역시 나이에 어울리는 수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잘 먹는 의계 씨를 위해 넉넉한 양푼을 구입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근할 수 있겠나? 어 괜찮아. 공주에 넣을 거힘 좋은 남편의 두 날의 는장을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어. 호떡 사주면 안 돼? 그래 호떡 먼저. 귀여운 의계 씨는 이제 간식이 먹고 싶은 것 같다. 이 봄동 맛있는 건데? 네 맛있어 보여. 요 이게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좋아요. <웃음> 친절한 아, 설명과 함께 맛있는 봄동도 3개. 구입했다. 대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이제는 원하던 호떡을 먹을 시간. 호떡 어, 두 개랑 번데기 한 컵. 번데기 하나. 네. 번데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번데기도 한컵 샀다. <웃음> 여보,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튀김이 어. 하나에 천 원이잖아. 어. 10개 사면 만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튀김이 엄청 먹고 싶어. 아, 그러면 사 올까? 근데 튀김에 만원은 좀 그렇잖아. 아... 야 우리 저녁에 치킨 먹을까? <웃음> 이렇게 밀접하다고? 어? 튀김, 튀김이 먹고 싶은데. 응. 야채 튀김 하나에 천 원은 좀 아닌 것 같아. 치킨으로 대신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 그러자. 오늘 봄동. 봄동을 치킨에 같이 해서 먹으면 봄동치킨 어때? 심이 아, 그래? 개처럼 나온다 <웃음> 왜? 아니 치킨 때문에 그건 안 뜨거워? 개뜨거워 <웃음> 매일 건강식만 먹던 의계시는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치킨을 기다린다 호떡의 신이 난의계시의 걸음이 무척 빠르다 에이, 여보 먹어 방금 만든 호떡은 당연히 무척 뜨겁다 괜찮아? 입천장에 다 데였지만 그래도 의계씨는 기분이 좋다 허겁지겁 호떡을 먹는 모습이 왠지 어느 영화에서 본것같아 자기가 뜨거우면 조금씩 먹어. 안 빼서 먹을게 조금씩 먹어. 입 다리겠네. 뜨거울 때 먹어 막있어 <웃음> <웃음> <웃음> 번데기 라떼 한 잔. 아내에게 주려고 했던 나머지 횟떡. 외계시는 하나가 더 먹고 싶다. 호떡 두 개로는 만족이 안된의기 씨. 그럼 여보 지금 호떡 더 먹고 응. 치킨 안 먹을 걸? 그래 가자 일단 사장 가자. 알았어. 호떡 맛있었어? 아 여보야 응? 살면서 먹어본 호떡 중에 단연코 응. 응. 최강의 호떡이었어. 아우. 나의 입 천장을 다 띠게 하였지만. 천천히 먹으면 될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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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왜 비니, 비니는 검은 걸 쓰고 나왔지 그리고 이게 아까 여기 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짜 다 호떡 들고 나오더라고 맞아 어, 어, 어, 어. <웃음> 저녁 맛있는 거 치킨 먹을 거니까 조금씩 먹고 추가로 산세개의 호떡은 이제 되니까. 하나가 남았다 제가 지금 빈속이에요 오늘 첫 끼를 호떡으로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재래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김에 미친 여자 김 없이 못 사는 여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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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구운 김은 의계씨의 마음에도 쏙 들었다. 음, 미쳤다, 미쳤다. 김을 좋아하는 아내는 써니네 김의 단골 VIP다. 든든해진 배와 함께 기분이 좋아진 의계씨의계씨 아내랑 항상 행복하세요. 심각한 표정의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외길씨다. 외길씨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햄버거를 사러 간다. 햄버거 먹으러 36kg를 사야 된다는 이 현실. <웃음> 버거킹 1년에 한번 가는 버거킹 우리가 서귀포에 차리면 안 되나? 자기가 그거 앞치마 메고 조리하면 어. 연세살인마 같아서. <웃음> 산뜻한 핑크색 앞치마를 <웃음> 둘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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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k g 를 가야 버거킹이 있어 어 그래서 그 다음 버거킹은 어딘줄 알아? 어디? 1 6 0 k g 를더 가면 어. 목포점이 나와 <웃음> 햄버거 먹으러 목포까지 가야 돼? 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돼버거킹이 친구 맨날 나한테 카톡은 보냈는데 가만있어 오늘도 카톡 왔을걸? 아 여보랑 제일 친한 친구지? 어 그래도 하루도 안 빼놓고 나한테 카톡 보내주는 친구인데 <웃음> 여기 있다 기네스 풍미란 이런 것 기네스워퍼 3종 세트업 쿠폰 아, 난좀 반댄데. 기네스 와퍼 별로야? 기네스 와퍼 먹으면 취할 텐데. 아. 요즘 마제게그에 빠져있는 의계신의 부부. 오케이. 아내에게 성공을 당한 의계신은 다른 드립을 생각해본다. 나는 버거킹이랑 제주도고 나서 절규했어 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 이렇게 만나러 가잖아. 이게 이렇게 이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36km를 달려서 버거킹을 가는 거 아, 얼마나 장거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거리라 지금. 오랜만에만나는 버거킹을 타바스코 생각하니 타바스코 설레이는 의길씨 버거. 그동안 타바스코 버거킹이 멋있어. 보내준 카톡들을 읽으면서 다시금 사랑이 k i n 다 어우 n e 그냥 m 처럼 나오네. 한 명만 세트업 되는 거 아니야? 어뭐한 명만 되는 거 같은데. 한 명만 되는 거야 아니면 종목당 하나씩 되는 거야? 그거 잘 모르겠어. 내 u m now. How man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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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줬어? 안 줬는데? 왜안 줘? 모르지. 어, 왔다. 쿠폰. 아 어, 타봤을 마음을 풀고 쿠폰을 보내준 버거킹이 무척이나 기특하다. 여보는 이렇게 응. 필요할 때만 버거킹을 찾아도 응. 찾자마자 버거킹 바로 쿠폰 보내주잖아. 그게 네, 기다렸나 보네. 앞으로 아, 그러지 마. 알았어. 근데 오늘 만나고 또 절교할 건데? 진짜 쓰레기세요? <웃음> 죄송한데 쓰레기세요, 선생님? 갈 때만 친구하면 되지. 그런 편협한 마인드가 이 세상을 상막하게 하는데요 의길시는 아내가 또다시 절교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생각이다 드디어 도착한 제주시의 버거킹 이마트에 있던 버거킹은 최근 위치를 옮겼다 티오스크와 마주한 의길시커다간 등으로 화면을 가리고 무척이나 고민을 한다 어때? 이렇게? 와퍼랑 러기킹이랑 왠지 신제품도 먹어보고 싶었던 위계씨는 앵그리 너겟도 주문을 했다 드디어 무사히 주문 완료 그 키오스크잘 못하더라? 아뭐 어떻게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위계씨는 발전한 문명이 조금은 어렵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위계씨내거 언제 나와? 방금 주문했잖아 패스트푸드잖아. 3 0초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이렇게 뭔가 떡기듯이 먹어야 떡기듯이 먹어야 맛있어 더. 왜? 이래야 뭔가 뭔가 더 음식이 막더 갈구하게 되고. 자기는 그거 좋아하더라. 막막히게 먹는다며 사이다 먹는다. 왜 저렇게 먹는 거였다. 맨날 에 동생이랑 맨날 삼각김밥 그 참치마요 두개두개막 먹는다며 여기다 뽁워서 사이다 뽑.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냐고? 그 그러니까 맛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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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니까, 제주도니까 또 바다 보면서 먹어야지 <웃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을 벗기는 위길씨 집에서 36km나 떨어진 <웃음> 곳이라서 와우. 자주 오지 못해 <웃음> 더욱 맛있어 <웃음> 보인다 크게 한입 베어무는 위길씨 이, 음. 이 불맛 아까 맥도날도 얘기한 건추소 <웃음> 이건 안돼 대체 불가능하다 주차를 좀 멀리 하더라도 음. 아 고기 패티의 불맛이 버거킹에 감동한 의계씨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졌다 음. 너보한 먹어봐 그래도 버거킹보다는 아내를 훨씬 사랑하는 의계씨는 소중한 음. 버거를 한입 내어준다 음. 앵그리 너겟 입가에 소스가 모든 것도 모른 채 의계씨는 무척 신이 났다 존맛 찢었다. 버거킹? 어. 그는 신이야 나른해 <웃음> 보이는 아. 의계식 오늘 버거기 때문에 좀 짜증나고 좀 불편하고 했던 게다 어. 날라갔어 딱 입에 넣는 순간 날라갔어? 아못 잊어 못, 못 참아 못 잊어? 맥도날드 넌 아직 멀었다 <웃음> 가만히 있던 맥도날드는 아, 갑작스러운 공격을 아, 받았다 진짜. 아. 아 진짜 맛있네 기가 막히네 진짜 아까보다 말투가 되게 유해졌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의계씨 버거킹이랑 금방 또 다시 만나기를 바라요 아저씨 네? 비행기 무서우셨어요? 네 오늘 많이 흔들리더라고 손꼭 잡아드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웃음> 제주도에 사는 의계씨는 오늘 롤파크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여행을 왔다 렌트카데 마치 내차 같은 편안함 <웃음> 어디 가든 레일을 렌트하지 서울에선 운전을 할수 없기 때문에 루키아가 운전한다 제주도민특 서울 오자마자 집에 제주도 도로 가고 싶어함 집돌이 의계시는 회색 도시가 어이, 마음에 들지 고치로. 않는 모양이다 답답하구만. 벽면에 가득 매운 챔피언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웅장해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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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전에는 네. 얼굴 나오셔야 돼. 아저 저는 병원... 아, 나중에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귀찮은데. <웃음> 편안한 분위기의 농담도 주고받으며 네드코스 부스로 이동하는 위계시. 아니 유니폼이 너무 싫어. <웃음> 원래 이 옷이 이핏이 나오는 게 옷이 아닌데. <웃음> 아니 이거 <웃음> 원래 막,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 아니라고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라고. 여기 선수들이 하면은 이게 정 위치에 가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유난히> <웃음> 커다란 <웃음> 위계시의 옷은 115 사이즈다. 어, 네, 네, 아, 여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농심 레드포스 대표님이 도착하셨다 네. 대표님도 모자이크 필요하실까요? 아, 어, 아니에요 그냥 뭐 선수에게 전달되는 팬들의 메시지 외계시는 귀여운 피터 선수에게 한마디를 전했다 <웃음> 팀별 유니폼이 전시된 공간 당연히 농심 레드포스의 유니폼이 한눈에 들어온다 단장님이 아이스 초코 사줬지 우산도 사줬지 어우, 다 와우, 와우. 드디어 파크 친절하신 진행요원분의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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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죠데아 내가 와서 이겼죠? 이대용으로 이겼죠? 응, 이지했죠 응, 승리의 요정이죠? 카메라에 두번 답변죠? 어, 나는 오늘 롤게임 처음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최고 롱슘이 아, 신기했습니다 아첫 승이라 아, 첫 승이라 너무 좋지 아 너무 좋고 또 내가 와서 어? 내가 와서 이긴 것 같아서. 아 이거 이러다가 맨날 오는거 아니야 이러다 농심 경기 때마다 나 와야 이기는 거 아니야? 경기 시작 전에 이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의길 씨. 그런 응원이 있었나 오늘? 본인의 선견지명이 너무 자랑스럽다. 하물며 이 세트는 좀 이지하지 않았나? <웃음> 아, 이지. 돌아 돌아. 왜왜 도는데? 우승했으니까. 우승 <웃음> <웃음> 안 했는데? 1승한데? <웃음> 이겼잖아. <웃음> 너무, 너무 좋죠. 네, 희명현님 오셔서 좋죠.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나 솔직히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주 와주세요. 아, 네, 진짜, 진짜로. 진짜로. 만약에 계속 이길 수만 있으면, 진짜 맨날 오고 싶어 여자친구한테 롤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커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맞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관심이 확 생겨, 이게. 분위기가 오고. 아, 그리고 또, 관객들 매너가. 어 너무 좋죠. 맞아요. 어막 떠들어서 한 명도 없고. 아까 많이 잡히시는데 치어. 아. 카메라에 두 번이나 잡힌 의계 씨는 왠지 레드 포스를 더욱 말린 것 같아 힘이. 기분이 힘이. 좋아졌다. 아니 저는 히메길님 이제 직접 오시니까 네. 팬분들이 많이 알아봐주시고 네. 같이 사진도 요청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되게 뿌 뿌듯 하더라고아 근데 너무 본인이라고 등에 갖고 다니시죠? 아 이거 나 이거 이거죠. 어디에서나 아니, 아니, 아니. 눈에 띄는 커다란 의계 씨는 아니, 아니. 유니폼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왠지 눈가가 네. 촉촉한 농심 레드코스 대표님을 모셔봤다. 대표님 응원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또 얼마나 또 감사합니다. 우리 팀이 간절했는지를 느껴져서 아 저도 많이 또. 이와았고 그것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많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으시죠 저희 썸머에 이렇게 힘의 길님도 이렇게 합류해서 또 좋은 기운 내주시고 또 간절하게 되게 바랬는데 아, 맞아 이겨가지고 참 기분 좋습니다 네, 선수 오늘 승리를 계기에 네. 더 좋은 흐름 타고 예. 네, 좀더 부담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이길 테니까요 그 네. 이기는 건또 저희 힘의 길 방송에서 네. 같이 <웃음> 예, 응원하면서 힘의 길님 방송에서 같이 보면 또 농심제품 상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많 아니 이렇게 함께 다들 이렇게 채팅하고 뛰어노는 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늘 2대으로 이기셨는데 힘의 예. 길 버프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저희 앞으로 비행기 가격만 내드리면 이제 다 <웃음>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예산 200만원 정도 준비해두겠습다 <웃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기로 네. 와도 되겠는데요? 아 어... 전세기는 좀 그렇고 <웃음> 네. 예. 웬만하면 비행기 일반석으로 오시죠 예.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와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물에 푹 빠졌으니 다음에도 꼭 같이 와야지 기분 좋은 의계씨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다 가만히 소주 병을 들여다보는 이 남자는 제주도에 사는 의계씨다 내가 좋아하는 한라산 갑자기 의계씨는 이 소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졌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는 의계씨를 보며 설마 진짜로 가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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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의계시는 한라산을 마시기만 했지, 오르지는 않았다. 1 9 4칠 1950. 제주도 하면 한라산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저희도 이렇게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 원래 저희는 맞추시거나 틀리셔도 원래는 상품을 드려요 네. 네 소주잔을 드립니다. <웃음> <웃음> 밝게 웃는 의계 씨. 이제 한라산 높이를 알고 싶을 때마다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 대동강 맥주 아세요? 네 들어본 적 네. 있어요. 북한은 또 맥주가 유명하다고요. 네. 북한의 대동강 맥주랑 저희 한라산 소주랑 섞어 마시면. 음 네. 대동강 맥주를 어떻게 구해야지? 하 외계시는 고민에 빠졌다. 음 여기는 저희 한라산 소주가 대표하는 제품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한라산 21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라벨지만 변경이 됐고요. 안에 성분은 같습니다. 음이 제품의 특징은 이 과거부터 써오던 이 투명한 병. 응, 음, 네, 네 맞아요. 자신감있게 끄덕이는 의계씨의계씨는 제주도에 와서 남자는 21도를 외치며 한참을 21도만 마셨었다 두번째는 한라산 17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소중한 간을 보호하기 위해 조립대가 들어간 17도만 마시고 있다 세번째가 바로 이 허벅술이에요 세계 3대 주류품평회에서 모두 금상을 수상한 이 허벅술은 포장하는 전 과정이 다 수정하고 어... 있는 수술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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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말의생하하는끔한지산 네. 공장의 공병이 모이는 곳. 국에서한국서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에공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에아 제가 넣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네, 이해해. 네. 마늘 많나요? 아 엄청 많을 거. 예요 어, 어, 감사합니다. <웃음> 깨끗하게 세척되고 관리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믿음이 가는 공정이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시 한라산의 깨끗한 맛은 이런 관리에서 오는 것이구나. 제주도민 의계씨는 어깨가 으스케졌다. 저저 물건 갖다 드리는 데가 저희 거기 갈 때마다 거기 여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조그만 술집 같은 거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외 계시는 종종 동해상으로 오해받는다. 이 조리 때는 동의보감에서 나와 있는 약초라고 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간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도 한라산이 다음날 좀 과음을 해도 네. 좀 숙취가 덜하고 네. 그런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는 한라산 소주 직원분들의 생일파티와 회식, 체육대회 사진들이 모여있는 곳. 원래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막뭐 하자고 그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되게 취향이거든요. 네네. 저는 회사에서 회식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뭐 행사도 <웃음> 자주 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사주는 술과 고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의길씨. 회식을 엄청 좋아했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해진 주인님은 그런 의길씨가 조금은 이상해 보인다. 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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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맞춰서 신난 위길씨는 어느새 또 운동 얘기를 꺼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술을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 것 같다 눈 부신 바좀 눈이 많이 부셔요 비양도가 보이는 한라산 소주 공장의 옥상 환상적인 풍경을 보니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진 위길씨 시영우! 알아가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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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좋아하는 의계씨는 중원니에서 욕포를 꺼냈다. 그래도 챙겨온 게 부끄러운지 두리번거리는 의계씨. 얼른 한 잔을 입에 털어 넣는다. 하... 아, 이게 이제 그거? 약간 하이볼 느낌? 요즘에 확실히 하이볼이 유행이라 확, 이런 게 좀. 혹시 힘들다. 누가 뺏어 먹을까? 외계시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이볼을 입에 넣었다. 이번엔 꿀이 들어있다는 허벅술. 아, 아. 30도가 넘는 허벅술은 달콤한 뒷맛과 함께 강한 여운을 남겼다. 음. 이분은 한라산 소주의 김태훈 사원님. 과연, 이, 이제, 한라산 직원분들은. 정말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아... 왠지 주량이 셀 것만 같은 태훈 씨의 모습에 위계 씨는 조금 긴장했다. 나는 다섯 병. 취해본 적은 없어요. 취 취해본 적이 없다. 위계 씨는 이 멋있는 말을 나도 다음에 써먹어야지 생각했다. 아, 그쵸, 그쵸.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일단 한 병을 먹어요. 아 근데 되게 술못 드실 것 같은 이미지긴 하세요. 술 되게 좋아요. 근데 아... <웃음> 술을 한 병. 병을... 그 뒤에는 이제 술이 술을 먹어 아, 좀 이렇게 긴장된 자리나 아니면 좀 내가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랑 술을 먹으면 진짜로 술을 엄청 많이 먹어도 한 5에서 넘게 먹어도 저도 잘안 취하거든요 외계시는 태훈 씨에게 지고 싶지 않다 맞짱한 번? 저는 아 진짜?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제가 좀 궁금한 게이 주류 회사 이 한라산 네, 회식 분위기는 어떨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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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시는 태훈씨가 더더욱 좋아졌다 저는 그냥 막 과자랑도 먹고 물랑도 먹고 해가지고 안주는 잘안 먹는다는 혜진 주인님 혜진 주인님이 안주. 먹을 안주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외계시는 회식자리에서 무조건 같은 테이블에 안 뗐다고 다짐했다 아, 뭐 다섯 병까지는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뭐. 저도 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외계시는 조만간 태훈씨와 맞장을 뜨기로 했다 맞나요? 시음의 끝내고 드디어 방문한 기프트 샵 각양각색의 한라산 소주 굿즈들이 여기저기서 빛을 낸다. 사랑하는 제주도가 크게 적힌 티셔츠를 발견한 의계시 이거 혹시 3X? 3X? 요1 네. 115? 115? 115? 115? 115? 휴먼5 115? 115? 115? 1 1 빅큐먼도 신경 써주세요. 아 육포 여기 있네. 괜히 사왔네 이거. 세비지 마. 세비지 마. 세비지 마. 내가 좀 세비지 하지? 진짜 왜 저러는 걸까? <웃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한라산 소주와 행복한 하루를 보낸 의계 씨의 발걸음이 무척 가볍다. 외계 씨, 오늘 집에 가서 한라산 소주 한잔 어때요?